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태국의 푸켓 샌드박스가 산발적인 감염 발생과 관광객 사고 등 잇따른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4만 2천 명에 달하는 여행객이 이용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면서 코사무에서 실시했던 플러스 모델로 샌드박스로 변경이 되어 태국의 여행객은 점점 가속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이달부터는 태국에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들에게는 격리 검역 없이 입국 개방을 허용할 방침이었는데요. 과연 계획대로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후아인 등의 여행 개방은 실행될 수 있었을까요? 내년부터 태국에 들어가려면 1인당 의무로 500바트씩의 관광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한때 큰 화두로 떠올랐었던 여행 안전권역협정 트래블 버블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들과 이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태국과는 체결이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국내 언론 및 태국의 언론사들이 보도했던 소식들 중 여행 개방과 관련된 알짜배기들만 모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여행업, 항공업계 몸담고 계신 분들, 그 중에서도 태국 등 동남아에 관계되신 분들, 태국으로 떠날 수 있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 그리고 태국 한달살기를 물론 그 이상 장기간 살기에 도전해보실 분들은 본 영상을 끝까지 쭉 시청해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삼종세트 아시죠? 먼저 태국의 적강공사들이 점점 재개하는 운항노선을 늘려가고 있다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적강공사 타이 에어아시아는 이달부터 국내선 운항을 다시 증편해 10월 15일부터는 치앙마이 후아인노선 그리고 16일부터는 치앙마이 푸켓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방콕 돈무항공항 출도착으로 피사눌루 난, 러이, 사콘나콘, 수라타니, 크라비 뜨랑노선도 순차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며 10월 중에는 국내선총 20개 노선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앙마이 후아인노선은 금요일 일요일 주 2편, 치앙마이 푸켓간 노선은 화목토 주 3편 운항을 예정하고 있으며 사용기정은 에어버스 A320 기종 이코노비 180석이 되겠습니다. 싱가폴 가강호사 스쿠트가 10월 8일부터 싱가폴과 태국 남부 휴양지 푸켓을 연결하는 직항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싱가폴과 푸켓 구간은 싱가폴항공과 제트스타아시아항공이 운항 중입니다. 스쿠트항공의 운항은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 3편이며 사용기종 역시 에어버스 A320이 되겠습니다. 영국교통부는 10월 7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지역 레드리스트에서 태국을 제외했습니다. 현재 레드리스트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는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IT,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7개국입니다. 레드리스트로 지정되면 영국인, 아일랜드인 및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난 10일 내에 태국에서 또는 태국을 거쳐 여행했을 경우 영국에 입국할 때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를 해야만 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입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여행자를 격려 없이 받아들이는 샌드박스 모델을 진행 중인 남부 휴양지 푸켓에서는 지금까지 푸켓 주변에 14일간 체류 후태국 국내 이동을 가능하게 했었는데요. 이것이 10월 1일부터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가 푸켓에 샌드박스 모델로 입국할 경우 10월부터는 도착 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푸켓과 그 주변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숙박 6일 또는 7일째에 다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7일째 이후부터는 태국 국내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샌드박스 모델이 시작된 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푸켓을 찾은 여행자는 총 38,69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국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격리 기간을 기존의 14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태국 정부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지난 9월 하순 호라유찬하셔 총리 주제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역수칙 완화 방침을 결정했다고 일간 방콕포스 등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다만 입국 후 2회의 PCR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고 항공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서는 10일로 격리기간이 단축이 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육로로 입국하는 사람들에서는 14일 격리를 그대로 해야 합니다. 태국 도착 해외 방문객의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검역기간 및 COVID-19 테스트 검사 관련 자세한 내용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안내 드립니다 첫째 7일간 격리하는 경우 여행일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태국 보건부 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원본 또는 인쇄본을 준비해야 하며 검역기간은 도착 당일 또는 하루 경과 전까지 1차 PCR 테스트를 받고 검역기간 6일 또는 7일차에 종료 직전에 2차 PCR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10일 격리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백신접종 증명서가 없고 부분적인 예방접종만을 받고 비행기로 태국에 도착한 여행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검역기간은 도착 당일 또는 하루 경과 전까지 1차 PCR 테스트를 실시하며 검역기간 중 8일차 또는 9일차에 종료 전 2차 PCR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14일 격리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백신접종 증명서가 없고 부분적으로 예방접종을 받고 육로로 태국에 도착한 여행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검역기간은 도착 당일 또는 하루 경과 전까지 1차 PCR 테스트를 실시하고 검역기간 11차 또는 13일차에 종료 전에 2차 PCR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태국 입국 조건은 질병관리위원회의 발표에 의거하여 코로나19 발생 상황 및 발생국가의 위험범죄에 따라 조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며 해외여행자는 태국 도착 및 입국을 위해 유효한 비자 또는 재입국 뽑아서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입국 증명서, 코비드 19 포함 여행자 보험, 대체 검역 호텔 예약 확인서, 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RT-PCR 음성 검사 결과 등 필요한 내용 등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좀더 넓게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구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요구 서류 준비 과정도 다소 번거로울 수 있어 태국 가는 길은 여전히 불편하기만한 느낌. 태국 정부는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지난해 10월 1년 한정으로 도입한 특별관광비자 프로그램을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많은 외국인 여행자가 태국을 방문하는 동안 소비지출을 극대화하여 태국 경제를 부양시킨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관광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낮은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 가입과 태국에서 체류할 호텔이나 주거 증명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입국시 90일을 허가하며 이후 1회 90일씩 총 2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 관광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행자는 최대 270일 즉 최대 9개월까지 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특별 관광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5,600명이 넘는 외국인 여행자가 태국을 방문했으며 이들의 체류로 인해 최소 12억 4천만 바트의 관광 수입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장기 체류 방문자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및 크로아티아 국적의 여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태국 관광체육부가 발표한 관광 수입은 여행자당 평균 22만 2천 바트가 채안 되는 수준입니다. 최초에 받은 비자와 비자 연장을 통해 최대 270일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정부 대변인은 특별관광비자 소유자의 평균 체류 기간이 약 90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관광비자를 선택한 사람이 하루 평균 약 2467바트 정도를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들의 목적지는 방콕, 수라타니, 푸켓 우돈타니, 촌부리, 바툼타니 논타부리, 치앙마이, 라용 등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 등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를 격려 없이 받아들이는 프로그램 시작을 11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당초 계획은 프라야 총리가 6월 16일 발표했던 120일 이내에 태국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에 따라 10월 중순에 개방하려고 하였으나 백신 접종의 계획에 미치지 못해 이것을 11월로 미루게 된 것이며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 피파 시 또한 11월 1일부터 태국의 유명 여행지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격리 입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팟 장관은 11월부터 실시하는 국가개방은 샌드박스 형식으로 특정 지역만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준정상 방식의 개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세한 규정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피팟 장관은 국가개방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우려에 대해 샌드박스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관광객 전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으며 외국인 관광객과의 직접 접촉으로 인해 태국 현지인이 감염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콕에서는 여행자를 받아들이는 전제조건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 70% 이상, 신규 감염자 수 감소, 의료 문제 개선 등이 있어서 앞으로 코로나에 대한 착실한 대응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10월 8일 기준 방콕의 백신 접종 상황은 2회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56.9%이며 10월 들어서 접종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로 가면 10월 25일경에는 목표치인 7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염 상황은 방콕 수도권 신규 감염자 수가 8월 중순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환자 수도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9월 말에는 야전병원이 폐쇄되는 등 의료체계도 비교적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실한 상황 개선이 되고 있어 11월 1일부터 방콕 개방으로 외국인 여행자를 받아들이는 계획은 순조롭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를 격려 없이 받아들일 태국의 지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콕은 전 지역을 개방합니다. 치앙마이에서는 무항치앙마이, 메땡, 메림, 더이 따오 등이 해당됩니다. 촌부리에서는 파타야, 좀티엔, 방살레, 방라몽을 개방합니다. 크라비와 팡아는 도 전체를 개방하고 호라주업 키리칸에서는 후아인과 넝케, 해차부리에서는 차암, 라농에서는 파얌섬러이는 치앙칸입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리사의 고향인 부리람도 포함되었습니다. 관광체육부는 내년 초부터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혁신기금을 위해 1인당 500바트씩 관광세를 징수하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 개최된 태국경제상황관리센터의 회의에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에 중점을 두고 관광사업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 조성을 승인한 정책이 일환인데요. 태국관광청의 유타삭 수파폰 총재는 2022년에 약1 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가정할 때첫해 안에 50억 바트를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1인당 500바트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관광정책위원회는 이미 올해 초 1인당 3 0 0바트에 제한된 금액으로 이 기금을 시작하기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유타삭 씨는 추가로 200바트가 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가 대규모 관광에서 고부가 가치 또는 환경 및 생명 친화적인 녹색 경제 모델로 재구조화 되도록 돕는 것인데요. 여기서 유타삭 총장은 이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붙였습니다. 프로젝트는 공동 협업이어야 하고 정부는 기금을 사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민간 재정 지원의 비율은 광고에 따라 50대 50, 60대 40 또는 70대 30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민간 부문이 아닌 정부기구와 외군 방문객을 위한 보험 및 개발 프로젝트에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광시장의 품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은 관광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기금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태국을 만드는 국가관광 혁신을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라며 이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금 조성의 목표는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국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태국 내 호텔업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호텔업협회의 마리사 회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으로 인해 태국 중앙은행의 내년도 입국 관광객수 전망치가 당초 1 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내년도 관광산업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태국 입국시 관광세 부과는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여행에 비용 부담을 느끼도록 할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관광세 부과 방침은 시행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 방송 때 저희 구독자분이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도 내년부터 태국에 가면 한 사람당 500바트씩 무조건 내게 되었다며 태국의 외국인 입국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태국에 가기 위해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불편하며 그 비용 또한 적지 않게 들어가고 고가의 호텔 비에한국역까지 들어서 가는데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관광세까지 받겠다고 하니 이건 좀 아닌듯하네요. 이러다 조만간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잇따라 개방해야될때 자칫하면 베트남, 싱가폴 등 경쟁 국가들에게 관광객을 상당수 뺏길지도 모르겠군요. 태국 정부에서는 태국 호텔업협회 회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가볍게 흘려듣고 넘겨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관광청의 타네 부청장은 트래블 버블 체결 등을 통해 아시아 관광객의 추가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인 상대 마켓이 유력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양국 간 트래블버블 체결을 꾸준히 논의해 왔으나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이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도의 경우 트래블버블이 체결된 국가에 항공 취향을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태국 간은 동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과 태국 간의 트래블버블 체결과는 별개로 오늘 11월 1일에 치앙마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에 무경입국을 허용할 방침인 것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한국인 골프매니아 관광객들이 치앙마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치앙마이 현지 여행사들에서는 전세기상품까지 국내 굴지의 여행사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과 트래블 버블이 체결되는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이판에 이어 싱가폴과 트래블 버블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백신 예방접종을 상호 인정한 첫 사례인데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해외여행 상품 판매가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이 상호간의 방역수준을 신뢰하며 여행안전권역협약 트래블 버블에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코로나 백신 접종서를 서로 승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간 백신 접종 증명서 인정 합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사용승인한 백신으로 교차접종 또한 인정됩니다. 이로써 양국 국민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오는 11월 15일부터 단체여행은 물론 개인여행 또한 비교적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확실히 다른 것은 7일간의 격리와 PCR 검사 3회 등을 면제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행객은 출국 전 코로나 음성확인서와 확진시 코로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번 협정은 접종 완료자가 증가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시대가 사실상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이와 유사한 협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국과 귀국도자가격리는 그동안 항공과 여행업계를 어렵게 하는 근본원인이었는데 상당 부분 해결되면서 유럽과 미국 등해외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모 여행사의 관계자는 최근 스위스 패키지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스페인 등의 단체 여행도 준비 중인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 국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백신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등 국경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해외 문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야기 급증함에 따라 항공사들은 그동안 사실상 꽉 막혔던 국제선 하늘길을 속속 다시 열며 먹구름을 제치고 있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 t v 에서 준비한 태국 여행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 등 태국 유명 여행지들의 추가적인 무경리 개방 계획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결국 계획대로 이달부터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태국에 가려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백신을 다 맞았더라도 아직 푸켓 호산물을 제외하고는 최소 7일은 격리 검역을 해야 하니 태국에 다녀오기는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1인당 관광세를 내야 한다는 방침도 결코 반갑지 않고요 태국이 국가기관산업이라는 관광업을 살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내놓은 대책이겠지만 이걸로는 역부족인듯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입국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고 관광세 부과 방침은 재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1 0월에두 번째 대체 공휴일 연휴가 지나고 이번 달도 벌써 절반 가까이 흘러갔습니다 10월로 달이 바뀌기가 무섭게 공휴일 연휴 두 번이나 맞이하고 현장에서는 매일 이어지는 연장 근무 때문인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0월의 3분의 1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남은 10월 달도 알차고 즐거운 한달 되시고요. 백신 접종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 탈 없이 접종 잘 마치셔서 건강하고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말에 앉는 백신 2차 접종 무탈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나시아 TV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